자동차를 사든 보험을 뭐 가입해 이왕이면 최고한테 사는 거예요. 최고한테 쉐보레에서 전국 1등을 뭐 10여 년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쉐보레 자동차에서 제일 싼 차가 뭔지 아세요? 스파크예요. 스파크 여러분은 900만 원짜리 차를 산 사람하고 8천만 원짜리 산사람 누구한테 더 잘해줘요? 스파크 고객을 VIP로 칩니다. 최선을 다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영업을 10여 년 해보니까 최고급 사양을 산 사람은요 다 외제차로 넘어가더라 차는 절대 내려가지 않아요 웬만 올라가지 잘 내려가지 않아요 내려가면 중고차를 사겠지 스파크 산 사람은 3년 이내에 갈아탄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무조건 자기한테 오게 되겠다 보통 자동차 세일즈맨들이 자동차를 한번 팔고 나면 기본 3년이거든요 3년 동안에 주문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영업사원한테 다시 차를 안 사요 관리를 안 해주거든 팔고 나, 나서 근데 이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줘요 회사차 스파크벨을 그분한테 샀어요 매 명절 때마다 선물 보내 10주대 없이 전화해 진짜 전화 와요 잘 지내고 있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관리 작년에 한대더 샀잖아요 <웃음> 그분한테 근데 사보니까 서비스가 달라 오! 관리를 확실하게 해줘요 문제가 있으면 야, 역시 최고한테 사야 되는구나. 배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직접 몸으로 배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